안녕해, 빨리. <웃음> 웃겨? 왜 <웃음> 네, 자꾸, 자꾸 소리합니다. 웃기냐고. 웃겨. <웃음> <웃음> 저게 짜증난다, 진짜. <웃음> 웃겨? <웃음> 아이고, 뭔데 진짜 <웃음> 아, 문고아 <해겨>. 어때요? <웃음> 어때요? 이고아이렇게 <웃음> 노는 아이또 없을걸? 아이렇아이에아봐귀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네 머리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지. 아니? 왜? 난이 진짜 착하네. 이거 너무 착하지. 이만 가 모르는 줄 알았어. 나 알고 있었어. 알고 있어 I d n t o w i b l e u f 가거 아니야? 까 같이 살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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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다원겠다뒤에 응. 와, 돌판 오징어 볶음. 어진 오징어 진짜 못대지 먹을 짱. 저희 연장 있네. 맛있겠다. 나 비가 와서 붕어빵집에 피 신었어요. <놀놀라> 마마 너의 엄마 혜진하가야아름다 주악이 됐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여 오야 영화같아 죽었자 바바로 <웃음> <웃음> 서부터로 맞지? 서부터로. 조금 무섭다 오늘. 나는 니랑 같이 못잘것 같아. <웃음> 진짜 이렇게 비만한 거몇 년만이냐? <웃음> 초딩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. 아, 아. 아 포트에서 한대먹맛만해 진짜. 또해첫분어 여러분 제주도는 세 마리에 이 천원이에요. 말도 안 돼. 진짜 물가 미쳤어. 아 추워. 아, 추워. 음 맛있네. 차초 가려면 뭐래? 차가아 내가 봤 해야 된나안 <웃음> 울어? 눈 눈이 반짝반짝하데안 울다고 먹어 누가 울나 내가 울잖아 이제 <웃음> 왜 울어? 나안 볼래 <웃음> 피디님 건강하게 오래 하세요! 야, 유키씨 몰 때마다 오는 사람이 밖에 없다. 아, 나. 어? 나 부산에서 집 앞에 쓰레기 버려가지고 이러고 안다니까 근데 제주도왜 이러고 다냐 이제 완벽한 놈이 된건지아은이가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저랑 같이 산책 나가주거든요. 에또뭘 진짜 왜냐면 올리브영 가야 돼서 <웃음> 지올리브영 가야 돼가지고 이거 애교 머리야? 아저 <웃음> 킹맞는데? <웃음> <긴> 귀여워? <웃음> 이거 아주 귀여워? 에이, 애교 부리고 싶어가지고 애교 머리 남긴 전혀 안 귀여운 사람 같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을가줘 나를 잊지마 나가왜다 <웃음> 부르냐고. <웃음> 마이크 잡고 안 나와. 마이크 중이냐? 니 <웃음> 하이라이트만 쏙쏙 골라서 부르니까. 안어. 쫑쫑쫑 쫑쫑쫑 쫑쫑쫑 쫑쫑쫑. 우리 텐션 좀 많이 높다. 그러니까 지금 떡볶이 먹더라고. 아, 떡볶이 먹어서 그래. 그리고 내일 주말이야. <웃음> 그리고 나 낮에 나좀 많이 잤어 <웃음> 빨리 때. 유니콘 발견했어요. 빨리 때라고. 나스. 나스. 나스. 아나도시스 나스. 나도시스 나스. 나스. 나스. 나스. 나스. 나스. 나스. 나 나에크코 같지? 에니코같타우로스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진짜 돌아. 진짜 돌아. 잘하지? <웃음> 괜찮아 <웃음> 어? 이거 <아주> 잘 못생겼는데? <웃음> 이게.. 이게 킹받는다 <재킹> <웃음> <웃음> 개킹받는다고? <웃음> 이거에 별점을 좀... 좀... 이렇게 높아 이 어플. 이거에서 어울리는 사람 있어? 진짜 진짜 짜증나면서 내 이거였나? <웃음> 또 방에서 너 혼자 이렇게 재밌는 거 혼자 보면다니 <웃음> 한번 해볼래? 사진 찍는 거보다 쉽지 않다. 어나 <웃음> 진짜 어제 살벌 어 내 얼굴 보고, 오도사예서 <웃음>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빨리 빨리 거없다이빨리 빨리, 빨리. <웃음> 오케이 준비 거이준비이요야 <얼굴은> <웃음> 예쁜데? 이거 미, 해, 미세 조정을 할수 있거든? 윤.. 윤곽은.. 윤곽은 오케이 윤곽은 내꺼.. 앞머리 제거.. 어, 어. 누군가 크게 뜰걸? 크게.. 그게 떴구만 아니야! 눈 반만 뜬거야! 거짓말치지.. 반만 떴어! 단발 가보자 <웃음> 오! 야 이거.. 이거 20살 때 문다운이잖아 이거 스무살때 문다운이고요 아, 이런 안지키고 있는거 아니야 영윤아 나... 어? 야 이거 난데? 예쁜데? 니왜그렇잘 그러니까? 어울려? 짜증나게 완다울이라고 들어봤어 완다울 웃긴거 없나 웃긴거? 마음 번잘어울까나 셔프 야, 절대 안해 근데 요즘 강단이가 닮은거 같지 않아? 지금 <웃음> 강단이 닮은거 <웃음> 김민석이거 <웃음> 솔직히 진짜 김민석이잖아 김비. <웃음> 어, 엄마 김비. 데 노래 나 김비. <웃음> 아니 노래 김좀 김비. 좀비김지좀비김가는데 김비. 김비. 김비. 김비. 어 자지. 짜지? <웃음> 어 외식하기 <왼식과기> 같아. 야호 호. 내션 떨어졌어. 일어나. 밥 먹고 누가 누워. 밥 먹고 누가 윈도미쳐 영문 소식 배워 먹게. 음 됐어. 다시 다시만. 하만더해다나 치료받고 싶어 무슨 치료? 음, 지금 좀 힘들어 무슨 치료? 치킨 치료 <웃음> 무슨 소리지? 시고 어묵도 끓이고 아까 데고 와줬다는 무슨 소리지 지금? 그거 나 맛있게 다 흡입했잖아 어 그건 맞아 <웃음> 나 그거 안 먹고 치킨 시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건 또 맞아 지금?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? 그거 언제 먹어? 뭐 <웃음> 공간이 있어? 나 지금 소화 안 돼가지고 서 있잖아 소화지 먹고 <웃음> 시켜 시켜 시켜 진짜? 시켜 시켜 어. 스다 하고 아이크림은 수분크림 다 발랐는데 치킨 먹으러 나왔거든요? 근데 피부 뭐야? 피부 좋아? 너무 좋아 이거 오늘 너무 시크해 힙해 힙하지 못해 그건 지금 서면 한복판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치면 당다신은변호산에야 <웃음> 권리가 있고 목비권을 지금 묵비권 행사할 있으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<웃음> <너> 가자 <먼저. 웃음> 바쁜 발걸음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정답은 짜잔 손에 있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저피디먹 머커리 파일 저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어 지키 마세요 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어 지키 세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버려나온거 아니, 아니셨나요?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저녁을 실컷 먹고 치킨을 시킨 줄 오늘 치킨 치료 안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아. 오늘의 주치의는 교촌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너무 맛있어 <웃음> 치료됐어? 힘든, 오늘 하루에 힘든 다날라갔어 지금 치유 중이잖아 응. 오늘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 응분다의 ASMR 왜 웃지? 아 미안 미안 다시 다시 그대로 다시 이어갈게요 ASMR 아, 마이크 사줘. 알았어. 그만 찍으라고 알았어. 아버지라. 아버지라. 아버지라. 지금 이거 하나로 나눠 먹었거든요. <웃음> 나지라고. 그가서 잘. 야시끄럽지 말고. <웃음> 뭐뭐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브 <웃음> <웃음> 잘 생겼다 잘 생겼어 김민 <웃음>